음. 보리가 맞아요. 그쵸? 보리밥이네. 음. 보리는 불고하라고 불구어라, 불고하라고 하나 봐. 그런가 봐. 음. 어, 시골 같아. 여기 시골이에요. 여기 그물 있는데 물길을 한번 좀 보고 갈까, 우리? 좋아요. 어, 나는 괜찮은데. 저 마을에 가서 응. 물 하고 간단한 먹을 것좀 사갖고 이 물길 따라 한번 탐험해 보자. 좋아요. 아저 앞에 에데카 있다. 에데카. 이마트 에데카거든요. 이마트? <웃음> 저기 에데카 가서 자 에데카에 들어왔고요. 이제 시골에도 이런 마트들이 있다라는 거. 무선 편리하긴 한것 같아, 그렇죠? 오, 이거 봐. 어, 개로 할까? 불고르 잘라. 맞게 읽은 거지? 불고르 잘라. 불고르 잘라. 아, 여기 좀더 있다. 뭔가 잘라. 피자, 피자 먹을래? 저녁에. <웃음> 저녁에 피자 먹자. <웃음> 갑자기 <웃음> 피자 얘기. <웃음> 어제 얘기해서 <웃음> 기억났어. 아, 맞다. 까먹고 있었어. 오늘 저녁은 피자입니다. 좋아, 좋아. 다시 물가 옆으로 왔고요 여기서부터 비포장이라 재미있을 것 같아서 계준 <웃음> 타이어트 이쪽으로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좋아좋아 좋아. 갑자기 남의 사과밭 옆을 지나고 있어요 서리할까? 지금 빨갛게 밝아인데 서리하자 서리, 서리, 서리 안해 가까이 보려고 오음 여기 진짜 좋은 거같아 음. 마치 그 숨겨진 작은 어? 숲길 이런 같아. 좋아. 저기 문만 하나 떨렁 있어 <웃음> 또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음. 가을에 혼자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남자들은 가을에 센체지잖아 아, 걷는 거지 하아 사랑이 뭔지 이러면서 분위기 잡으면서 그렇지 쪽팔리니까 혼자서 강이 너무 작아요 점점 작아지고 아까보다 <웃음> 더 작아졌어 일인형 카누도 절대 못 지나가요. 구구. 닭들과 대화하시더좀 구구구구. 길이 끝났어. 구글. 아마 길 잡았어요. 물길은 끝났어. 흠. 저 험칙한 건물은 뭘까요? 진짜 저거 저 벽은 뭐야? <웃음> 세상이 끝난 것 같아요. 세상의 끝에 소들이 풀 뜯고 있어 <웃음> 좋다 그래야 하는 거지 이제 여기서 소를 키우고 있는 거는 어. 페이크인 거지 저 가까이 못 가게 하려고 아 건물에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어, 그 전기... 망을 쳤는데 어, 있잖아요. 어, 망만 쳐놓으면 이상하니까 어. 안에 소를 넣는 거구나 대체 뭘까 이 건물 벽인지 건물인지조차 알, 알기가 힘들 정도야 뭐 시설이 되는 것도 없고 창문도 없고 저기 뭐 올라가는 그렇지. 계단 하나 있는 게 다인데 사다리지 사다리 계단은 아니고 자리를 잡았고요 불그달라드 아 이렇게 생겼어요 오 식초 냄새 보리밥 같은데? 네 먹으면 방구 나오겠는요맛술 그 한번 볼까요? 네 진짜 알겠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보리 같아요 보리 음 보리밥이네 음 보리를 불고어라고하나봐 그런가봐 음 맛있는거 같애 되게 달고 새콤하고 생이 야채들이랑 같이 버무려져있어 약간 샐러드 느낌으로 음 그래서 샐러드라고 써있던거구나 보리밥 샐러드 처음에 이 비주얼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았거든 근데 먹어보니 비주얼보다는 맛있었는데 그렇게 맛있진 않다 좀. 음. 불고르 살라 잘 먹어 봤고요 아주 그렇게 맛있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한번 시도해 보면 한 음. 몸에 좋을 거 같긴 해요 몸에 좋을 거 같아요 잡곡밥을 타지에 나와서 이렇게 쉽게 먹기가 힘든데 그런 거에 아쉬움이 있었던 분들한테는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네. 자 이제 그럼 저희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움직인다 움직인다 드디어 15분 넘게 기다리다한 20분 넘게 20, 기다리 20분 정도 기다렸네요 거의 그런 것 같은데 체감은한 응. 1시간 기다린 것 같아 요 <웃음> 드디어 간다 잘가 빨리 좀 가지 그랬니